네. 말? 네. 한데,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이 앞에는 아무것도, 명사가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쓴다는 말씀이세요? 명사가 있으면, 그, 셀수 있냐, 셀수 없냐, 이 차이. 있네. 네네. 그리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아. 네, 그럼 저게 다 의미가 달라요? 조금씩? 음. 이거는, 네. 그, 특정한 걸가수 있는데. 아, 그럼 특정한 그거, 특정한 명사. 그렇죠. 그리고, 네. 어마어는 하나. 네. 그리고, 마이는, 소유하는 네. 거, 네. 나의 것. 네. 아, 내 것. 음. 그리고, 주관사는, 음, 그냥 없는 거예요. 쓰면 관사. 네. 아. 해지 근데 어떤 의미를 가져요? 무관사를 쓴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그냥 a p 뭐 Friend's, 뭐 w a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